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게임 전문 유튜버 카신이킬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은 더욱 카치이킬로도 어, 시청자와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와 아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재밌는 게임 생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다시 한번 회복 많이 받으십시오